안녕하세요 재즈 기타리스 방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많이 사용되는 4도 진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코드에서 시작하면 F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F버터 시작하면 B프레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진행을 4도진행이라고 어, 합니다. 재즈 코드 진행에 많이 사용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어, 이번 시간에는 연습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과 연습해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출발! One more time! One m 프레시입니다 갑니다. 출발. <목소리> 프레. v a m 생각하시면서 연주하시면 더 좋습니다. One more t i 긴장하시지 마시고 어깨 힘 빼세요. One more time. 숫자로 한번 해볼까요? 1. 음. 마지막 Gmajor 4 4 5 m 자 쉽죠? 자 이번에는 이어서 리듬 반주기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연주해 보겠습니다. 그럼 갈까요? One, t 이렇심 빼시고 에시샷자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시면 멋진 기타리스트가 되실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가 하겠습니다.